방을찾아어 자, 잡아! 저기 있을거야 저기 있을 거같아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 영상에 나왔던 수박들을 치고 카페 차린 그 친구가 1주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1주년 기념 파티를 한다 하길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레스코드 또 핑크 넌 핑크 없니? 근데 존재 자체가 핑골야 <웃음> 숨겨서 핑골 맞잖아 이러, 이렇게는 해야 돼니 네 여자를 모른다 뭐소주면덜렁주려고 그랬어? 소년의 소년 야야 이거 좀 펴셔봐야지 그눈통이너어 하라고 뭐라고 써? 벌써 1년이라니 1주년 생일 축하 이거 없었나? 사장님이 저희가 오늘 방문하는 걸 모르고 계셔요 제가 아는 형이 거기 카페의 단골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선물을 주는 척하고 대신 주문을 맡겼죠 아맡겼 그래서 오늘 픽업을 그 형이 한다고 했는데 그 형이 아닌 저희가 몰래 깜짝 방문해서 픽업을 하는 겁니다 드레스코드가 핑크래요 그게 뭐야 제대로 어, 그래도 묶어야지 어, 리본 같이는 뭘 어떻게 하라고 <웃음> 이렇게 해야지. <웃음> 아, 어? 예쁜데? <웃음> 예, 예쁜데. <웃음> 안녕하세요. 저 케이크 찾으러 왔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닌데 뭐가 아니야? 남편분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 진짜? 아니 그거를 제가 대리구매를 시킨 아. 거예요. 우리오 올려고. <웃음> 아 대리 주문을. <주문으로.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어, 갈색으로 하니까 신기하다. 그니까, <웃음> 동생. 아, 이거 몰라요? 몰라요. 뭔데요? 네. <웃음> 아, 몰랐어? 우리 유튜브 하는 거 몰랐니? 아니, 알지, 알지. <웃음> 알지, 뭘 알아? 모르는 <웃음> 거 같구나. <그러나>? 네. <웃음> 우리 선물도 안 구웠다고. 알도 있어요. <웃음> 아무튼 <무슨> 선물까지 가. <웃음> 한... 봐요, 봐봐. 요즘 진짜 제일 핫한 거예요. 온 <웃음> 소주 몰라? 지금 구할 아니고. 수 없는. <웃음> 이거 돈 제일, 주고도 못 구하는 거야 거예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제더 현대에서 아줄 서서, 줄 서서. 어, 맞아요? 어제 어머니께서? 지 인터넷은 안 해요 <웃음> <웃음> <웃음> 공트럴파크 골맥에 위치한 디저트 카페 나라랜드란다 책도 쓰신 고소인이 한번 와서 잡사보란다 케이크와 쿠키 주문도 가능 하니, 문의한번해보란다 여기는 나라랜드. <웃음> 어사진 찍기 딱 좋네 아어 <웃음> <웃음> 좋다. <웃음> 오, 속이 오케이. 무슨 색일지 궁금해 초코, 아, 초코 아니야? 초코 w h a t 시켰잖아. 와. a t s up? w 퐁실퐁실 up? What's up? What's 르 p What's <웃음> 어? 건데 이것만 음 찍었니? 단독으로? 응! 음. 너무 맛있다, 야 그치? 음, 음. 음. 소코칩이 있네, 속에 수박 출신이... 이게 기술이겠지? 딱 기분 좋은 상입니다 음 수박, 수박은 너무 탐맛 나잖아 고소한 신맛이네 입이 <웃음> 파래졌어 어, 너야너도말할려그 했는데 직원들이 찾아온대 왜? 내 영상 보고 찾아와도 되잖아 스버에서 퇴사하고 어떻게 잘해놨나 아! 나도 이제 퇴사하면 어떻게 할까 하, 하면서? 그럼! 음! 우와! 음. 맛있죠? 네, 여행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웃음> 우리 피카트홍 씨 <혹시> 모셨어요?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 아, <웃음> <맛있어>. 나야 나야 <웃음> 이거 먹어볼게 피자국 <웃음> 씨? 어, 오리지널 먼저 먹자 쁘폴 <웃음> <웃음> <웃음> 음 뭐야 이거 와인 그거야? 아니 오리지널 진짜 아, 맛있어 아. 음음음아 진짜 잘 빼야지 <웃음> <웃음> 말를 오늘... 하지 말자 이제씨이건 뭐야? 나와렛은 1주년 케이크 디자인으로 제작했고요오 <웃음>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바르지? <웃음> 아, 해피데이. 나라데이. 어, <웃음> 어떡해. 색깔이 쁘다 어머. 다조절졌네 또. 진짜 조절해. 음. 음. 적당히 상큼하다. 음. 끝이 딱. 난 여기서 더 상큼하면 절대 못 먹어. 또 먹으러 갑니다. 이게 매일 쌈는데. 매일 쌈는데. 그럼 매일 삶아야지 뭐 그러면 나왔어 벌써 나왔어 어? 벌써 어, 나왔어 이런거 맛있다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패션 인플루언서네 후드티. 아 그때 그도 선물로. 이런 단순 선물? 선물. 단순 선물이 뭐야? 괜찮다그 큼직해서 사줄 가리치면어 예뻐. 큰 거였어. 야 네가 지금까지 산옷 중에 제일 예쁘다, 야 살짝 접어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이위에 입어도 되나? 어 괜찮네. 이렇게 빼더라. 야. 이거지! 예쁘네! 이래야지 무슨 맨날 그지같은 그... 그래 예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부탁해. 엄청 어, 더더더 더. 예쁘다 야. 바지도 예쁘고 옷도 예쁘고. 응? 학생 같네? 어. 그럼 오늘은 호캉스입니다. 나스 웨더 마켓. 어? 포스터 다 뗐네?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일, 내일부터? 내일 어, 됐어, 됐어. 와 힙해 많이 바뀌었다 너무 예뻐 뇌야 뇌뇌 집게 어떠 쓰는 거야? 손에 끼고 노는 건가? 징그럽게 귀엽네 오와 귀여워 어징그러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주세요 비벼 이거야? 이거 모텔 아니야? 가사미야 거야? 마마미야 온건 호텔스럽지가 않은데? 어. 들어온는 입구가 이래? 예쁘네 게스트 하우스인데 까사미야 제품들로만 되어있나? 오 어. 침대가 뭔 하나네? 아, 어, 씨 있어 아까사미야 <웃음> 건가봐 뭐야 그린 네네 여러분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기 있는 도쿄 등심을 갈 거예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도쿄 등심 맛있지 않니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뭐 하세요? 일찍 왔네 야 나는 끝나면 당연히 연락 올줄 알았지 근데 6시 반까지 오랬잖아 니가 언제 오라고 그랬어? 그때 예약했다 그랬지 고파요 <웃음> 고파 빨리빨리 고파. 빨리 해 아, 미리 구워놨었어야지 다 아니 이거 그거잖아 코스잖아 코스 다내보라고 그래, 한방에 <웃음> 선열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쪽 12시 방향에 그라브락스한 연어와 와사비 드레싱 곁들여 드렸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라이스 페이퍼 칩비의 감태와 한우 타르타르 옆쪽에 익힌 전복과 내장소스 순서대로 즐겨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음. 음. 다음 요리 빨리 카라파츠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옆쪽에 미니 코스에 비 유자드레싱 올려드렸고요. 아래 깔려 있는 고기를 야채 위에 덮어서 같이 커팅해 드셔보세요. 맛있게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뭐? 이거.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나 회오리 없지? 응? 진짜 없는데? 그럴 수가 있어? 구운 관자고요. 관자 옆에는 코코넛 밀크 네. 드렸고요. 안쪽에는 구운 파인애플 드렸습니다. 음음 아, 안심, 등심, 살치살, 에드치즈. 거기 낼 수는 안 됐지? 음 포켓몬빵을 찾아서 <웃음> 너무 조그만데? 오히려 있을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왜 없어? <웃음> 음, 짜증나 시우다시우차시우차 <웃음> <지훈아! 웃음> 입고 왔어! 시윤! 저 잡아! 저기 있을 거야 저기 포켓몬빵 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기서! 숨다숨다숨다 <웃음> 우와 혹시 포켓몬빵살수 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홍보가 <웃음> 뭐, 눈 앞에서 처음 봤어 나도, 눈껍질이 빨렸어 아, 두개 빨리... 아, 들어왔어요? 우와.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웃음> 아프겠다 아, 진짜 별것도 아닌 거 나는 피카츄 라이츠 파이 꼬부기가 나왔으면 좋겠어 도랜 로켓댄 패컬롤 <웃음> <웃음> <웃음> 아는 애였으면 좋겠다. 난 포켓몬 잘 몰라서. 넌다 알아. 하나 둘 셋! 아! 뱀이야! 뱀이야! <웃음> 나 뱀띠인데. 어쩐지. 피카 피카 촉촉티티게 하나 둘 셋! 얘 유명한 애인가? 오! 신룡. 신룡 쩔지. 뭔가 다뱀 같은 애들만 나왔어. 용이거든. 이거 잘잘 잘 나온 걸걸? 응? 치즈케이! 음 맛있... 아. <웃음> 이거 레인이야? <웃음> 9,000원에 <9천> 팔리는데? 수능 <웃음> 잘 나온 건가 봐...